첫 번째는 나 이런 반칙 당해봤다 태격에서 떨어지자고 네.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떨어져자기가 떨어지자고 먼저 해놓고 어째지. 현대방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창 때리고 나가는 경우같좀비일비재했었거든 옛날에는 말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? 네 어... 혹시 밥 먹었어? 라고 시험 도중에? 네그얘기 <웃음>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밥을 먹었어? 라고 저는 김치찌개 라고 대답하고 태경 머리에 말했던 기억이 있니다 와... 김치찌개 머리만 한 적이 있거든요? 아이도기 없나요? 뭐,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결은간이다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네 <웃음> 연습 때 그거 한번 써먹어 봤거든요 저 당할 수있으니까 한참 받았습니다